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파워포인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것이죠 바로 하이퍼링크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이퍼링크 어떻게 하나요?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정말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하이퍼링크 기능을 어떻게 찾고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만들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아무것도 없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키고요 여기에서 하이퍼링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삽입 탭에 가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 가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링크라고 있습니다 아마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확대 축소, 링크, 실행 이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확대 축소라고 하는 이 기능은 요 파워포인트 2016버전 어, 오피스 365 안에서만 아마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없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링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 실행도 어떻게 보면 하이퍼링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체를 선택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어, 여기에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선택이 되어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개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개체가 뭐냐면 그림, 뭐 도형, 아이콘 뭐 등등 여기 앞에 쓸수 있는 것들 모두가 다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예를 들어서 도형 하나를 삽입해볼게요 자, 이 도형을 삽입을 했고요 이 도형에 링크를 집어넣을 겁니다 삽입, 링크를 선택해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 현재 폴더, 현재 분 웹페이지, 최근에 사용한 파일과 주소 이렇게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에는 주소는요 여기에다가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누르면 저절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그런 하이퍼링크입니다 자 제가 네이버라고 쳤고 확인을 누른 뒤에 마우스를 그냥 올려두면 이런 링크가 뜨죠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선택만 하면 저절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음, 만약에 나는 텍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럼 텍스트로 자, 이렇게 네이버 연결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링크를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네이버라고 입력하시게 된다면 슬라이드 쇼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쇼가 없어지고 네이버로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이퍼링크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하이퍼링크란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되기만 하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문서, 새 문서, 전자메일 주소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주소 말고도 현재 문서인데요 여기 가면 첫째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슬라이드 제목에 있는 즉 다양한 슬라이드를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둔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방금 전에 했었던 그 링크 기능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음 다시 한번 도형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하는 이 도형들을 만들었는데 이 도형들을 누르실 때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도형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링크를 누르신 뒤에 여기 슬라이드 1, 2, 3, 4 다양하게 나오죠 여기에서 슬라이드 3을 눌러줘야 되겠죠? 슬라이드 3을 누르고 확인 또 마우스 오른쪽 링크 슬라이드 5를 누르시고 확인 마우스 오른쪽 링크 7을 누르시고 확인 마지막 네 번째 링크 누르시고 9를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위에 올렸을 때 슬라이드 5로 이동한다 7로 이동한다 9로 이동한다 라고 뜨게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저절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링크로 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링크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링크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 기능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행 기능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요 어, 클릭할 때도 있고 마우스를 그냥 위에 올려뒀을 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이퍼링크에 들어가시면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첫째 다양하게 어, 링크에서 봤었던 기능들을 여기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실행은 누르시면 저절로 내가 미리 설치해 뒀었던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소리 재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소리와 그리고 다른 소리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 때도 있는데요 이것을 하시면 여기 하이퍼링크, 프로그램 실행까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제가 예시로 어떤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 있는지 하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도형과 아이콘을 활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왼쪽으로 가는 이 이미지는요 뒤로 돌아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앞으로 돌아가는 거 중앙에 있는 건 홈탭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슬라이드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삽입 실행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하이퍼링크로 다시 한번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전 슬라이드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 하이퍼링크 다음 슬라이드 확인. 자, 중앙에 있는 것은 실행. 하이퍼링크 첫째 슬라이드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할 때색 변화를 누른 뒤에 확인을 눌러 보고 자, 이거 슬라이드 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보다가 어, 나 뒤로 돌아가야 되겠어 하고 하면 여기 있는 이것을 코클릭하면 뒤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앞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 앞으로 눌러주시면 앞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또한 중앙에 있는 홈탭을 누르면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는 것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가는 실행 뒤로 앞으로 돌아가는 실행 바로 하이퍼링크와 실행 기능을 활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확대 축소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최신 버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면요 임팩트 있고 그리고 세련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갈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 축소 기능을 누르고 그리고 요약 확대 축소라고 하는 것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미지가 다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4개 정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4개의 슬라이드 화면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어? 이거는 뭐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할수 있겠다 싶겠는데 이거는, 이거는요 정말 특이합니다 슬라이드 쇼를한 상태에서 어 마우스로 음,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갈래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갔다가 뒤로 돌아가기를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마우스로 누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 자 이런 확대 축소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도 어 목차라든지 아니면 미리보기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퍼 링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하이퍼 링크 기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하나 연습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